어,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네,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네,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주도 아름다운 누나와 돌아온 굴랑사가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규 아티팩트 꼭두각시 꼭두각시 여왕이 나온 것인데요 자이 친구가 나왔다 뭐겠습니까? 신규 가디언이 나왔다. 신규 가디언 레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를 한번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티팩트 SSR 아티팩트를 초반에 좀못 뽑았어요.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할지 몰랐고 나중에도 뽑으면 될지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얘를 픽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얘를 그냥 아티팩트 풀에서 뽑는다? 픽업이 아닌 이상 뚫을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받고 있어요 적어도 뽑아야 가디언 잠재를 뚫을 까 아닙니까 그 차이가 지금 심하게 느껴지면서 이번에 꼭두깍시 여왕은 꼭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가보면 성목의 결실 1페이지 없습니다 1페이지 없어요 밑에 보면 2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면 이쪽에 등장한 새로운 다음 세대 가디언이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왕의 의지 액티브 스킬인데요 팀원에게 20초 동안 보스 데미지 20% 증가 팀원에게 45초 동안 막기 20% 증가 근데 스킬 쿨타임은 45초고요 그렇다는 것은 45초 동안 막기 무시 20% 증가 이거는 계속 상시 적용이 되겠죠 이러면 보스 데미지 20% 증가가 이제 20초 동안 유지됐다가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브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약간 좀 닮았단 말이죠 스킬 스타일이 이브 같은 경우는 팀원에게 20초 동안 이브 축복의 효과가 내려지는데 이 축복의 효과란 상승 데미지 18% 증가에 5초 동안 보스 데미지 5% 씩 증가 최대 20%까지 증가하는 것이죠. 스킬 쿨타임이 무려 50초짜리입니다. 5 0초인데 20초 동안 축복이 내려지고 이동하는 상승 데미지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5초마다 보스 데미지 증가해가지고 5% 5초 뒤에 10% 15% 20% 이렇게 꺼지죠. 그래서 보스 데미지가 한 15%까지 증가한 이 상태면 상승 데미지랑 해가지고 이브가 더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오 시작하자마자 20초 동안 버스 데미지 20%가 꾸준히 박히죠막기무시 20%는 그냥 45초 동안 계속 지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속적으로 꾸준한 딜링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레아가 아닌가 지금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레아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유니크 스킬에 있습니다 유니크 스킬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12% 12% 이거는 같죠 근데 이 분은 그 밑에 적의 HP가 20% 낮아질수록 데미지 6%씩 증가 최대 30% 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강림전에서 상승됨 지 25% 증가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친구는 강림전에서 굉장히 좋은 가디언일 것이다 그러나 범용성에서는 이브랑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바로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잘 나와야 된다 오늘 야 진짜 모로야 잘하자 내가 가디언에서 좀 뒤쳐진단 말이야 자 일단 스타트는 가볍고요 자 그렇죠 오늘 하면 되나?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밟힌 느낌이고 자크닥. 유르르르르르르 착삭 쏘원빡카오까지 아이 니네 누구? 마어자 오케이 어, 모로는 오르겠어 나오다 모로야 고맙다 그렇죠 어린 국왕 어, 사실 굉장히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짠한 친구인데 나왔습니다 꼭두깍시 여왕입니다 정말 어린 소년대 이제 여왕의 자리에 앉혀졌어요. 그러나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꼭두각시고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어떤 인형을 껴안고 잠이 드는 그런 스토리를 봤는데, 안쓰러운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이 캐릭터를 우리는 가디언으로 맞이하게 될, 죽었나? 야,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게 짜네요. 얘 스토리가. 모든 것을 잃고 그 작은 소리 남은 것은 낡고 해진 꼭두각시 인형 뿐 차디찬 왕성에서 잠에, 잠에 빠진 게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거지 가지지 못했던 따스함을 꽉게한 듯이 죽었네. <웃음> 죽어서 가디언이 된거 아닐까요?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야, 이거 한장더있대 아, 야, 야, 아직 한발더 남았다. 어?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까 뜨는 거 아니야. 어? 아, 야, 이거 먹고. 니도 네, 좋아했지 니를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 쓰고 있긴 한데 까불지 마세요 미칩뿌타니까 아하 안쓰러운 굉장히 안쓰러운 안스. 안쓰... 오케이 그렇죠 <웃음> 잘못하면 내가 안쓰러워진다 이자석들아 안쓰럽지가 않다 그렇지 구슬는 안쓰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뽑기에 실이기 때문에 오! 와! 야! 저 벌써 두장째두장째자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안쓰러운 여왕 제가 당신을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아 아니네 아니야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이봐봐! 차크다 오 미쳤다 첫 번째 전장에서 지금 세... 야 이게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어, 야 엠픽셀이 요즘 복귀하기로 좀 좋아진 것 같아. 야 이게 설마 한 천장 안에 오늘 한번 풀어봐 가볼가아 잠깐 이형 뭐더라? 아 땅속성 대상에게 데미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하죠. 아 스토리 땅속성 자석들 만났을 때, 음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잘 나온 거야, 진짜 잘 나온 거고 잘 나왔고, 어 아니야 아니, 이건 잘 나온 게 아니고. 차크아자 아. 오늘 한번 진짜 한번 들어가자 그렇지 차크닥야개 돌았는데? <웃음> 요즘 내가 엠빅셀 뽑기가 되게 잘돼 엠빅셀 요즘 좀 푸나? 어? 사장님 좀 푸나? 어? 야아 아, 오케이. 괜찮아요. 예, 괜찮고. 자, 이렇게 확정까지. 자, 첫 번째 확정에서 바로 1 0 0고요 야, 그럼 어떻게 되노? 지금 몇 장이고? 하도잘 나와가지고 몇 장인지. 우와, 이거 뭐고, 이거?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몇장뜰 수도 있다, 이러다가. 오늘 1타 2등만 해도 두 번인가 된다 내가 지금. 아, 오케이. 반갑다. 어둠 속성, 데미지. 아, 자, 그다 자, 그다 그렇죠. 이건 확정이겠지. 이, 될거고요 오케이, 나왔고, 확정. 요거 한장더 뜨면 오늘 1타 3득이다. 아, 요렇게까지. <웃음> 네. 자, 일단 몇장 뽑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두각시 여왕, 촥끄닥, 촥끄닥, 촥끄닥, 촥끄닥. 하나 더 뽑아야 된다. 자, <웃음> 이게,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이 하나 때문에 한 천장을 하는 수가 있다. 진짜. 자, 아우, 어, 내가, 내가 뭐라고 하는, 야, 플래그를 인 이상하게 세우면 어떡해? 바로 뜹니다. 어, 야, 봤지? 내가 플래그를 세워도 깰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끝났나 아, 아니네 한장더 있네 야 미쳤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약간 대세 상승인 것 같은데 지금 m B 색 뽑기 운이 대세 상승... 와 타마! 시댐! 타마 하와 감사합니다 이, 이, 이, 이런 건 쉽게 뽑히는 애가 아닌데 내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 같아 아, 괜찮아요. 멈춰! 자, 오씨 괜찮아요. 자, 예, 그 정도 좀 맞아줘야 또 딜이 한번 나오는 거거든, 원래. 조금 맞다가, 갑자기! 졸업! 오케이! 미칩 붙다니까? 좋습니다. 자, 차 크닥 들어가면서. 데미지 30%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마는. 일마가 이제 풀 극초로 됐다는 건. 가디언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나의 여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접근하도록 하죠. 뭔가 표현이 <웃음> 접근하겠습니다. 자, 친하게 지내봅시다. 자, 선물 한번 짝짝 꽂아주고요. 자, 이걸 완료하고 왔습니다. 여왕님, 당신을 위해서 오극초월을 완료했습니다. 차크닥 들어가고요. 아이고, 그랑졸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차크닥 결실을 맺겠습니다. 나의 여왕이여오소 오소서 와, 예의가 바르네. 여왕님이 나한테 인사를 해주시다니. 아, 제가 인사를,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디언 편성. 자, 성장이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레벨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구요. 차크닥. 자, 자 한계돌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어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 우리 여왕님을 위해서. 자, 드리도록 하죠. 제 공격이 2 25, 0 250까지. 차크닥 가면서 자,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도록 하고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에 변화한 것들을 알려드려야 될텐데자 이번 세대부터는 잠재능력 올리는 방식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걸 올렸을 때쭉 올리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했잖아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만 이제 성공 확률이 있어서 이렇게 방금 실패하듯이 깨질 수가 있지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다 자 지금 4단계까지 올라왔죠 그죠? 이제 성공 확률은 떨어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만나 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처음으로 돌아가기 너무 짜증 났어 진짜 난 차라리 이렇게 트라이 하는 게내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이박으면 되잖아 이건 언젠가 된단 말이야 됐잖아 지금 봐봐 뚫고 올라가는 거야 자 요런 스타일로 잠재능력이 바뀐다고 합니다 요번 세대 애들부터는 지난 세대 애들은 원래 방식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 그런 느낌이고 그렇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어, 다 썼네, 예. 쉽다고로말안 했습니다. 쉽다고 한건 아니고. 그래도 기존에 이거 막실 거꾸로 돌아가는 애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완화된 것 같아요. 완화된 느낌입니다. 자, 기타 또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소환해서 네, 크리스마스 그랑드폰 시즈널 그랑드폰이 복각됐으니까 지금 또 어, 뽑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적에 가보면은 명예업적의 전투 쪽 가보면은 경멸전 클리어에 대한 업적 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티어 치바사 은총 상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치바사 1단계를 깼다고 봤을 때어 이런 식으로 와 3티어 SSR 떴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경멸전 기존에 클리어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만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우리 계속 할 거잖아요 어차피 클리어하면 요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아, 아름다운 그랑사가 시간이었습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생방 때는 경멸전 좀더 높은데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바이!